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저물었는데요. 다음 주에 뭐 부산을 조정에 묶는다 하더라 하는 이런 하도 카드라 통신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오늘이 10월 14일이잖아요. 뭐 카드라 통신에 다음주 18일쯤에는 조정지역 발표가 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서 과연 부산이 얼마나 이렇게 움직였길래 부산을 이렇게 주 타겟으로 놓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과연 부산만 묶여야 할 그럴 정도로 많이 움직였는가 그걸 작년 2019년 11월 6일날 부산이 조정해서 풀렸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움직였던 그 전국의 각 지역별로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요 지수는 어 자기끼리 비교를 해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그 지수의 폭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움직임을 그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어, 부산에 과연 어, 전국의 타해 추종을 불허할 만큼 뭐 묶어야 될 만큼 가파르게 움직였는가 그 지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 시세는요 k b 시세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런 데이터인데 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참고로. <웃음>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했던, 어, 그 수업하면서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어, 워낙 좋아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할 때도 잘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옛날에 이 취리님한테 강의를 들었을 때 받았던 어, 그런 데이터이고요. 어, 근본적인 데이터는 KB c 세가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을 잠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2019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올해 11월까지 부산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내려 보면요 어, 여기가 요딱요 요 출발하는 요 지점이 2016년 11월입니다 요 때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지수가 상승이에요 상승 그 위로 가면 전세지수가 상승인데 어, 요거는 같은 자기끼리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해운대와 어, 여기 있는 연제구가두 개를 같은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지수의 개념 자체가 연제구는연제구끼리 여기서 여기까지 간연제구끼리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끼리 여기서 여기까지 간그 데이터를 자기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수가 어, 근본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보면 부산은 2016년 11월 여기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어, 수치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갖다 대면 어현대구는 어, 2019년 11월 92.2에서 매매지수는 103.3 그리고 전세지수는 91.9에서 95.5 올라간 수치가 매매 수치는 대략 한 11.1 정도가 움직였네요. 해운대구가 우리가 묶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는 해운대구가 어, 움직인 게 103.3까지 움직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놓고 보면 103.6까지 움직여 있네요. 보니까 그 연재구는 99.2 그리고 어, 어, 그렇게 움직여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는 95.8. 100을 아직 다안 넘어 있습니다. 그죠?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넘어 있지만 동래구조차도 99.2의 그런 수치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지금 1년 동안의 어떤 그 수치를 비교를 했더니 전부 우상향해가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최대가 103.6 수영구가 103.6 같은 수영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온 게 103.6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 이게 부산 수치예요. 그러면 부산 말고, 어, 예를 들어, 가까이 인근에 있는 대구를 한번 볼까요? 대구는 과연 어떻게 돼 있나.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대구 역시도 부산처럼 그냥 우상향의 꽃이 그냥 활짝 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근데 여기 수성구를 놓고 보면 여기는 수성구는 118까지 와가 있어요 매매 지수가 2019년 11월에 그때도 이미 계속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101.8에서 어 여기 수성구가 아 109에서 118까지 와 있고요 어 그리고 수성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서구를 한번 보시면 서구는 105.9에서 112.1까지 와 있습니다 움직인 지수가 똑같이 1년을 놓고 볼때 부산을 묶어라 풀으라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대구는 훨씬 더 높은 수치까지 와가 있죠 어 그리고 부산에 가까운 인근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울산 도 1년 치를 놓고 보면 이 보이십니까 차트가 여기 2019년 11월에 출발을 해서 쫙 올라간 수치가 울산은 남구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데도 남구는 99.2입니다 전세지수는 100.1이 되어 있고 매매지수는 99.2로 90.3에서 99.2까지 대략 한 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네요 어, 여기가 그 다음에 북구 한번 볼까요 북구는 80.6에서 86.5 이 이거 뭐 거의 제자리네요 이건 북구는 어, 매매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북구의 매매지수는 그 다음에 중구 매무, 매매지수는 87.3에서 93.1 울산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재 울산의 남구가 가장 핫하게 1년 동안 어, 매매지수가 움직여온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또 핫한데 경남 가운데 창원이 음... 자 경남의 창원을 한번 볼까요? 창원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도 최근에 부산의 인근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창원 차트 한번 보세요. 똑같이 지금 현재 1년간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창구 창원구 의창구는 84.3에서 93.5 요것도 거의 한 9정도 움직였네요. 그죠? 어, 아까 울산의 뭐 핫한 지역과 지금 창원의 의창구 다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창원의 성산구 성산구도 84에서 91.8 다 가파르게 다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창원시 창원시는 84.9에서 89로 움직였습니다. 어, 창원도 전체 그림이 1년 동안 내려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우상향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기로는 어 아까 부산만 굉장히 가파르게 갖고 묶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뭐 국민청원에 부산을 묶어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가 있기도 한 그런 정도인데 기본은 인근이 다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서울 한번 볼까요 서울 서울 1년 동안 움직인 겁니다 서울은 아예 뭐 2019년 11월이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요 벌써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울은 가장 가파른 곳이 양천구가 가장 오른쪽에 있네요 110에서 116.5 6.5가 움직였습니다 양천구는 강남 한번 볼까요 강남 강남 강남은 110.5에서 113.5 매매지수 변화는 폭이 한3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죠 요거는 어, 우리가 아까 시골, 뭐, 지방에 예를 들어 움직이는 지수가 같은 구는 같은 구끼리 비교하는 거거든요, 요 지수가. 옆에 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가 움직인 거는 강남구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온 11개월간의 데이터가 매매 지수가 3 정도 오른 이런 데이터입니다, 요게. 강남구하고 여기 있는 중구하고 비교하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중구 역시도 이렇게 놓고 보면 111.7에서 114.2로 움직여가 있죠 이것처럼 어쨌거나 어느 구든 기본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초구도 109.6에서 111.3으로 움직였네요 이것처럼, 이것처럼 부산을 무조건 묶어야 할 것처럼 부산만 혼자 이렇게 움직였나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부산 자 부산만 혼자 이렇게 움직였나요? 그거 아니에요. 부산은 아까 해운대구가 9정도 움직였고요. 어, 남구는 한 4정도 움직였네요. 어바웃으로 이렇게 보면 연재구 한 5정도 움직였고 남들 움직인 만큼 그냥 움직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수 움직임 그 흐름은 그러니까 조정 특별하게 뭐 저는 묶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산을 뭐, 지방선거도 있고, 뭐, 대선도 남아있고, 어, 부산만 남들의 열배 정도 간 것도 아니고, 남들 간만큼 가 있습니다. 수치상 놓고 보면. 하도 조정, 뭐, 다음 주 묵는다 묵는다 해서, 한번 제가 데이터를 풀린 후에 과연 얼만큼 움직였나를 들여다 봤더니, 똑같은 기간에 다른 인근 구역과 서울을 비교해보면 1년 동안 움직임 폭 그다지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냥 다 열심히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부산 묶으면 제가 청와대에 풀어 달라고 1인 시하로 올라갈까요? <웃음> 어, 내일은 휴일이고 이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